난왜 자꾸 호박살을 만드는가 밥 먹고 친구 집에 가야겠어 양파랑 마늘 약간 자아 성찰의 시간이죠 아니야 인생은 짧아 즐기자 걱정은 짧게 John. Cheese pasta. h m mm. a n So No illegal? Yes illegal. Illegal. Yes. Yes. Yeah. Okay. Enjoy your meal, my beauty girl. Have a nice day. e <laughs> bye. 안녕세 여러분. 지금은 준비를 다 했고, 빨랫 걸이 가져가서 빨래를 해보겠습니다. 리아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s u s s u s I like it. it. Thank you How can I say have a nice meal to eat in Lithuania? Uh, s c a n a l s s c a n a l s Yes yeah. c a n a l s s c a n a l s Do you want to take um, pictures when the weather is good? It's not a problem just like a little, a little bit flat. Mm -hmm. but w we mm -hmm. mm -hmm. 지금은 we're uh, going to bar. 어, 아, 너무 추워요 오늘은 그 리투아니안 사람들이랑 클래스메이트랑 같이 놀기로했어요 We will go to other place, the bar. Let's go, let's go! Okay! Yeah, so, so basically, okay. Sorry. Sorry. Sorry. Yeah, I got it. Okay, now show me. Yeah. Yeah, you show one. me my stuff. Okay. Let's go. Okay, <laughs> yeah, don't. Okay, okay. okay. Not, not standing like this, right? Like, Your yeah. left. <laughs> <laughs> okay, just go. t h a i g h t l e o s go That's good. A that's right. Oh. Okay. Just kidding. You want to kill h i m Actually, have a second try. Anchor your left leg. Yeah. Right. Okay. Oh, that's better. Yeah, that's better. Let's see. Let's see. The teacher. Let's go. t n e teacher is saying that. Woo! Yeah. New one. Wow, let's go. Let's go. Woo! Oh. Wow. Oh. wow. Cheers! c h e s c h e e s c h e s c o e e s h e r s Cheers! Cheers! Cheers! Cheers! c h e e s Cheers! c h e s h e e r s Cheers! h e s Cheers! c h e r s c h e e s Cheers! c o e r s h e e s h e r s h e s c h e e s h e e s Cheers! Cheers! c e r s c h e s c e e s h e e s h e e r s h e r s c h t e r s Cheers! Cheers! Cheers! Cheers! c h e s c h t e s h e s c h e e s h e s c h e e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s h e s 정말 길어요 아르센트르 마틸라요. 오늘의 룩 거울이 이거 떨어져가지고 <웃음> 오늘의 룩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밖에 오늘 비와서 굉장히 추워요 화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것 같습니다 모자도 썼어요 머리를 안 감아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리스트처럼 내려서 이 우산이 소용이 없네요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가는 중이고요 한번 다시 도를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카페에 갈 겁니다 t o l l o i s c e right? lol <laughs> you're r e <you're> a happy? <laughs> yeah satisfied 술을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 늦은 시간까지 편집을 하려고 영상을 다운을 받았는데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다 다운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9시, 9시라 시 카페에서 나왔고요. 이제는 피자를 맛있게 하는 집을 안다고 해가지고 친구들가가지고 피자를 먹을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어... <웃음> I was so s c a r e d a t you i y e a h a n d i'm like and she's like oh not taking care of me are you f i n i s h y p i a k my b yes. r n c h yes okay great oh so shake e o no m o e c o g r a d o e e 한국에 있을 때는 6시쯤에 밥을 먹었거든요 저녁을 8시 9시에 먹는데요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여기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친구들이 밥을 여 시에 먹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근데 같이 레스토랑 가거나 하려고 하면은 제가 9 시에 밥을 먹는 거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아 내가 피자를 시켰고 스팸을 시켜서. 난 이제 수술에서부터 이제 섹 <laughs> <laughs> <laughs> you look so pretty Cheers, yeah. Cheers. Cheers. Mm. Who wants to take a picture and tag? It's because of the barbecue sauce No one stole t e b a s a o c Maybe if that's it can be good too. But it's not. You think it's a little bit salty or i t i t Yeah. It's fine. Mm. For real. Yeah. i s kind k f s t i c y i t like a little canoe. recently but when i was in a italian restaurant on tour it was so great with you m e too like the afternoon and the night and everything yeah it's like really chill and i love it um mm. mm. it's now the sun is coming and I'm hungry so I feel l i I'm f e i n g good I'll show you this it's so pretty 카페 지금은 여러분 화장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차가 어, 메이크업은 입술, 피부, 눈썹만 했기 때문에 일단 피부를 다 지우고 한국에서 다행히 저한테 맞는 제품이 뭔지 어느 정도 알고 그런 것만 갖고 와가지고 석회로물로 세수를 해도 그렇게 큰 엄청 뭐큰 평지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지금 제가 왜 웃냐면 진짜 오늘 하루종일 오늘 9시에 일어났거든요 오전 9시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오후 6시에요 제가 9시간 동안 침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침대 밖은 위험해 너무 추워 배고프거든요 밥을 먹긴 했어요 시리얼을 시리얼을 항상 방에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먹기는 하는데 또 음식이 없어요 재료가.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가야 할것 같아요. 물도 석회수 물밖에 없어서 물도 사러 가야 돼요. <목소리> 다 터리는 거 싫어. 완전 신선한 거야. 디저트를 방에서 먹으려고요 짠 오늘의 룩 그림자 룩 안에 몇 겹을 끓였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 추워서 이것도 손난로도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화장 화장은 학교 할 때는 눈화장을 잃지 않고 얼굴눈썹 못풀만 합니다 지금 8시 20분 수업이 있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수업은 끝났고 오늘 수업 진짜 너무 그나저나 너무 외로워 그래서 오늘 진짜 엄청 배꼴로꼴리는 네, 거예요 매수하면서 네, 여기서 물을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12시고 이제 밥 시간이라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역시 파스타를 해먹을 거예요 재료가 파스타 재료밖에 없어가지고 며칠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디스코 파티를 했잖아요. 그 디스코 파티를 한지별안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미친 듯이 너는 이제 어른을 위한 술파티가 있다. 막 거기 과제가 있어갖고 손안 대고 막술 마시기, 막탄도랑 뭐 셀카 찍기 막 이런 식으로 게임이 밤마다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완수를 다 해야하는 그런 게임이 있대요. 술 놀이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제 친구가 거기로 간다고 해가지고 독일 남자친구가 그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아 너가 아, 나는 일단 친구들이랑 얘기해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좀 걱정입니다 근데 갈것 같긴 해요 제가 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맨날 금요일 토요일마다 술 마시는 것 같아 여기는 진짜 전 교환학생이니까 <웃음> 전 너무 재밌게 있는 파티 다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도 물론 잘 가고 있고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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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웬만하면 방에서 안 먹고 싶은데 주방이 좀 추워요 아, 아침 먹은 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점점 양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먹진 못할 것 같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추워라 잘 먹겠습니다 파스타 수업 듣는데 얼마나 꼬르륵 거리던지 오늘 어떤 애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문자 자기를 얼만큼 관심 있는지 알려달래요. 아직 읽고 답장을 안 했어요. 상처 주고 싶진 않은데. 어차피 뭐, 같은 학교 친구는 아니라. 여러분의 같긴 해요. 너무 걱에 정말 서부담스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사 n t It connects to the brain, it creates a p i c t u r e in your mind that it's uh, easy to say. Our main goal is to bring back the effective m e n a b o l i s m to our skincare and wellness routine, meaning that we believe that if, if you choose the right products, it, you can have only two or three.